이명웅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5위 기록 지금은 영웅시대 가수 이명웅이 인기 유튜브 뮤직비디오 5위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31일부터 6일까지 유튜브 코리아 인기 뮤직비디오 집계 기간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5.1만 회를 기록했다. s i 웅 데뷔 첫 정규 앨범 인스턴트 메 m 징 히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가수 이적 u 작작 작곡에 참여했다. 양지 o 이 편곡 정재일이 스트링 편곡을 맡았다. 이명웅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서정적인 가사, 편안한 멜로디와 한데 어우러진 곡이다 한편 이명웅은 지난 8일 서울 KSPO 톰 올림픽 제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더 팩트 뮤직 어워즈, 더 팩트 뮤직 KWARTS, TMA에서 올해 아티스트 팬은 스타 최다 득표상, 트로트. 펜앤스타 엔젤암스타 펜앤스타 트로트인 기상 펜앤스타 최고의 죄다상까지 욕관왕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이명웅 콘서트 아임히어로 전국투어는 7개 도시 21회차 17만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했다. 전회차 전성 매진되며 이명웅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디빙은 14일 생중계한 아임히어로 서울 공연이 역대 티빙 라이브 생중계 중 가장 높은 유료가입자 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동시간 전체 라이브 채널 중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약 96% 분단위 시점의 uv 기준까지 최소았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성원의 힘입어 추가 공연을 공개했으며 12월 2 물결 4일 부산 백스코식 물결 1 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아임 히어로 앙코르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